그리고 누나 어, 야리우나 네크로 면서 있다 너 준비해라 오케이? 나 네크로 들고 왔어 <웃음> 저 저희, 위치에서요? 아니 아직 안 살린다고 바보야 지금 살린데? 준비하라고 아 개같은 놈들 애들 오겠다 지금 올려 그냥 지금 살려 지금 살어 맞아 나 불찾는데 맞아? 맞아 한번만 더 살았어 저게 수고말어 그냥 다 온다 힐드에서 괜찮아! 어쩔 수 없어 오케이 한명 죽었고 또 불타고 <웃음> 또 살리고 리오님 잘가 화이팅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방송을 위해, 파이팅! 근데 쟤는 그냥 죽을 애가 아니기 때문에 좀만 뻗겨, 시간 쟤는 우와! <웃음> <웃음> 나한테 오지마, 새끼야! 안돼! 오, 설마 안 죽겠지. 어. 우와, 재미지네 이거... 오오 우... 리우리우리우리 버렸어. 새끼... 맞아. 이씨우리우리 아. 의리. 납니다. 이게 바로... <웃음> 와여기게여기이여기게 오, 게 이게... 이게... 이게... 이뭐이이거 광게 광통탄이야. 광통탄이야 광통탄. 아 진짜 진짜. <웃음> 쟤네 팀킬했어. <웃음> 너넌 <너무> 망했다 이제. <웃음>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서버가 제일 그나마 같이 할수 있는 서버 스트리머님이 카자흐스탄 분이시고 우리가 한국인 분인데 만나려면 은 US 이스트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있다! 아보토메! 아보토메 씨앗! Oh, s p i d e r m a t w o a h